안녕하세요. 삼성 라이온즈 2년차 투수 이기용입니다. 제가 쓰는 프로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저 오얏이의 예. 기아일기의 날릴 용이요. 2001년 1월 3일이요. 저 부모님하고 동, 여동생 있어요. A형이요. 저 e s f j 근데 할 때마다 옛날에 바뀌어요. 저 1.2, 1.2요. 별명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취미 그냥 저 드라마 보거나 게임하거나 참벌은 어... 없는 것 같아요. 야채 빼고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야채요. 저 가을이요. 동물 저 고양이요. 색깔... 노란색 종이 노란색 장점이요. 그냥 어떤 부분에서요? 그냥, 그냥 모든 것 중에. 손톱이 이뻐요. 손톱, 손톱. 안녕하세요! 저, 어, 좀 낯가림이 심해요. 말을 자주 걸어주면 돼요. 삼린이 아닌데 아버지가 삼성 팬이셨어요. 아버지가 한번 해보자 하셔가지고. 그래서 저도 하겠다 했어요. 좋아하는 노래요? 좋아하는 노래는. MC 더 맥스 노래 좋아해요. 네, 그냥 다 좋아요. 여름이라서, 그냥 반팔, 반바지. 휴대폰이 지갑. 처음에 딱히 없어요. TMI요? 어. 어, 중간식이 엄청 맛있었어요. 시합 전에 중간식이 나왔다 경기... 저 던지기 전에 수건으로 섀도우 하고 나가요 비밀은 말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프로 어... 지명됐을 때 부모님이요 그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요 유튜브 봐요 일단 전화기랑 라이터 라이터랑 라면, 라면 습관이나 버릇?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 저의 아버지요 저 여행을 안 다녀봤어요 저 배드민턴죠 아, 아몬드 저 중학교 때로 가고 싶어요. 청춘이요? 어... 열정 있는 시기. 우리는 청춘이야. 네, 청춘이신 것 같아. 요